안녕하십니까 1위팀입니다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아주 맛있는걸 먹어볼텐데요 바로 왕소금구이를 먹어볼겁니다 어떤 왕소금구이냐 황금 송어 왕소금구이 되겠습니다 준비는 모든게 완벽하게 준비가 돼있어요 바로 그냥 호일에 싸가지고 왕소금을 탁탁탁 탁 쳐가지고 그냥 바로 여기 화로에다 구우면 됩니다 일단은 우리가 바로 송어부터 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압좋아요 아, 압구독하기 아,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가자 아 <웃음> 호일 호일 호일 호일 좋습니다 좋습니다 야 이거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들 팔뚝만 응. 하기 때문에 사이즈가 호일을 좀 길게 해줘야 될것 같아요 일단 1단계로 여기다가 하고 일단 왕소금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에다가 하나 뿌리고요 일단 여기 배배속 안에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렇게 쳐줘야 아주 맛있어요 짭조름한 것이 아주 일품이다 이거. 아 맞습니다. 좋아 한번 뿌려주고요. 1 단계 예. 한3겹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응. 한3겹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한겹더요번에 반반씩 꼬리가 탈수 있기 때문에. 불같은 남자 이리티비 어, 오늘 한번 불질러 봅니다 여러분들 남자는 직진 받고. 꾸 응. 좌회전 의회전 없어요 그냥 바로 직진입니다 후진 절대 안합니다 바로 직진 박스 는 깔고 여기다가 이제 작은 나무토막 어, 아 이것도 옛날 생각납니다 또 옛날에 말이죠 이런 불장난 하다가 엄청 혼난적이 있어요 집을 태워 먹을 뻔 했거든요 부입니다오 좋아 좋아 뭐라도 해봐. 다 익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오, 일단, 다 익은 것 같습니다. 자, 냄새. 음, 육즙이 떨어지는데? 어, 국물. 국물 나온다. 일단, 가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1차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개봉합니다. 짜란. 와우. 여러분들 크으, 빨갛게 익었네요 빨갛게 이야 냄새가 그냥 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음. 일단 다 익었습니다 이살 한번 보여드릴게요 엄청 도톰해요. 와, 자한입 크게 먹어보도록 하죠. 이야, <웃음> 야 이게 생선이 크니까 엄청 이게 그, 씹는 맛이 엄청 그게 좀 다른데요? 약간 고등어보다 얘가 더 크잖아요. 그니까 러이 씹는 맛이 좀 틀려요 뭘 해야 될까? 이게 약간 고기 씹는 맛 같다고 해야 될까요? 음아유 진짜 맛있다 껍데기도 맛있어요 아까 응이 껍데기 되게 쫀득쫀득하다 이거 무슨 맛이라그래야 되지? 이건? 되게 쫀득쫀득한데 아까 갈비뼈 갈비 나온다. 갈비살입니다. 갈비살, 그냥 갈비살 끼가지고아빠도 먹어본 뭐거 같아. 어, 그런가? 좀 예쁜, 좀하네좀 예쁜, 좀 예쁜, 좀 예쁜, 좀 예쁜, 좀 예쁜, 살 뱃살? 좀 예쁜, 좀예 여러분들하고 같이 황금 송어 소금 구이를 먹어 봤는데요. 야, 이거 진짜 살이 엄청 많아 가지고 엄청 맛있습니다. 약간 고등어인데 엄청 식감이 좋은 고등어. 근데 거기에 살이 엄청 많은 고등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일리TV였고요. 앞으로도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